지금 이 순간이 영원할 거라 믿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그러나 이 모든 건한 순간만 빛이 난다는. 그건 옛날에 이미 보내줬어 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었어 음,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지는 않았어 무리야 그어낸다니 그런 것들은 난 무리야 만큼 약하지는 않았어. 너의 목소리가 너의 목소리가 여기가에 울려 퍼지고 있어. 이런 상태로는 이런 마음으로는 나는 여기서 멈추게 될 거야. 앞만 보고 달렸어. 차올라도. 뒤를 돌아다보. 지금 이 순간이